옷 고를 때 얼마나 시간 걸리세요? 그냥 쌩얼에다가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웃음> 아무 생각 없고요 <웃음> 네, 내가 이것까지 알아야 하나 라비스 클로즈업, TMI 클로즈업입니다 퀸나사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 빠르게 해볼게요 인스타그램 올릴 때몇분 고민하세요? 컨텐츠마다 다른데 고민할 때는 엄청 신중하게 고민하고 고민 안할 때는 그냥 올려요 고민 많이 할때몇 분? 한 시간? 아, 어, 한 시간 정도 <웃음> 의외인데요? <웃음> 일주일 동안 제일 자주 보는 사람. 자주 보는 사람? 나 자신? 사실 사람들 많이 안 봐가지고 일하는 사 아, 네.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그럴 거야. 살면서 펑펑 뭐. 울었을 때는? 그 모든 나의 성취가 계속 좌절되는를 느껴서 박탈감을 느꼈을 때? 이렇게 음. 되기 전에. 직전이 진짜 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 트와이스 킹과 랩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아. <웃음> 아 당연히 말이지. 어. 휴대폰 터치할 때 어떤 손가락으로 하세요? 터치요? 오른손? 오른엄지? 엄지로? 네. 손톱 근데 길어서 불편하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딱 문자식이 딱 좋은 길이에요? 네 아. 방해 안 되는 만큼의 딱 예쁜 아.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영화 영화.. 영화.. 글쎄요? 다크마이트? 마지막으로 들은 노래 Hot Girl Summer 옷 네. 고를 때 얼마나 시간 걸리세요? 뭐 이렇게 컴, 촬영하거나 그러면 은 진짜 시간 많이 들리고요 집에 나갈 때는 진짜 그냥 쌩얼에다가 슬리퍼 신고 나가가지고 음, 음. 아무 생각이 없고요 <웃음> 오늘도 할까요? 전철 타고 왔어요 아, 전철 타고 왔어요? 오늘? 네네 아전철로 별로 신경 안해어 진짜 신경 안써어요 그런데 많이 많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요즘? 아 그냥 알아보면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그냥 알아보는구나 요 그냥 알아보는구나 요 끝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수고하셨습니다